보통 사람들이 땅을 살 때는 맞아요. 각지고 예쁜 땅을 고르는데 어. 어, 이렇게 그 자기 용도에 맞게 못난 땅을 사서 예쁘게 가꿔야 돼요. 맞아. 중요한 얘기다. 네네. 못난 땅을 사서 예쁘게, 예쁘게 자기 이야 야, 이거 석부작 아니에 이거? 아니 그 내가 석부작 박물관에서 어제 야 여기에 또 공방도 하시고 도자기 아 사장님이 손으로 만드는 게다 잘하시는구나 그래서 야 지금도 이런 농장을 직접 하세요? 네. 대단하시다 어 성공 정도가 아니지. 네, 그때 야, 사장님, 이거, 이, 이거를 언제 따신 거예요? 아침에요. 아침에? 네네네. 이야, 정말 신선하다. 이게 황금향. 네네. 얇아. 아니, 근데, 기프트 칸어디있어요다차 바꿨어요? 아니요. 그... 아, 그대로 있어요? 네. 음. 야, 이거 되게 맛있다. 아, 예. 그러니까, 음. 시중에는 익지 않은 걸 이렇게 음. 따서 후석을 시켜서. 음. 아. 된다는. 완전 히 익혀하고 맛은 다음에. 야, 근데 노지에서 이렇게 익어요? 아니요, 하우스. 하우스. 아, 그러면 그때 그 귤농장에 하우스도 만드신 거예요? 한쪽에. 네. 한쪽에. 네, 네, 네. 그렇구나. 야, 기프트카다 이거. 야. 기프트카 야. 와. 야, 다육이를. 다육식을... 와. 응. 힘들어 해 갖고 하는데 그래도 어, 다육이는 사람이 왜 키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힐링이요. 어, 힐링. 아, 힐링. 화분은 제가 직접 다 만들고 만 거고요. 와, 이게 하셨던데 아. 아까 아... 음. 야, 역시 진짜 제주살이 그때만 하더라도 제주가 고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에 터자 막 터잡기 위해서 열심히 힘들어요 10년 어. 동안 그러니까 맞아 맞아 파리공이 <웃음> 아, 기프트카 하나 내 옆에 그때 탔던 게 어깨저깨 같은데 <웃음> 그러니까 그때는 그 가이드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명절 때 사람들 저기 어디야 전국 택배도 하시고 <웃음> 네, 네, 네, 네. 그다음에 제주 주로 <웃음> 이제 어, 망고 하나 잘라드릴게요 음, <웃음> 농장 농장 어. 야, 아니 애플 망고도 거기 농장이 있으세요? 저희 언니가 하세요. 언니, 응. 언니도 이주했어요 이쪽으로. 네. 이야, <웃음> 진짜 맛있다. 이야. 응. 응. 예, 안녕하세요 창업통 TV 김상수 소장입니다. 레츠고 김사 김 소장 오늘은 제주도입니다. 오늘 제주도 서귀포인데요. 서귀포에서 지금 사신지 2 0 년. 예 20년 대신 네. 김용미 대표님 인데요 저하고 만난 지는 아마 거의 한 7년 전인가 기프트카 때문에 만나 뵀는데 야 지금 우리 김용미 대표님이 거의 제주 정착 한 10여년 만에 야 건물주가 되셨네 너무 부럽습니다 잠깐 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 저기 노지 밀감 한라봉 예, 예. 그러니까 그 외에 제주도에서 키울 수 있는 거다 키우고 있고요 아 그러시구나 응. 다, 다 키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또 지금 직접 직영농장을 하시죠 직영농장 하시고 그 다음에 직영농장 하시면서 귤과 한라봉 아까 애플망고 이런 것도 하시네 예, 이런 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취미생활 힐링 취미로 석고다과 다육이도 키우시고 도자기도 하시고 자, 제주 지금 지역민이 65만 정도 되잖아요 거의 네. 그 60에서 한 70만이 안될텐데 문제는 최근에 한몇년 사이에 많이 여기 왔다가 아니. 또 서울에서 보기에는 또 제주 살다가 돌아왔어 나 이런 사람 많이 만났거든 네네네네. 정착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정착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왜 다시 육지로 가는지 아유. 먼저 잘하는 사람들은 왜 잘하는 거예요? 정착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유.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고 아. 정착을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아유. 그 육지에 살던 습성을 버리지 아유. 못해서 그런 것 같고요 제주도에 아 어, 이주해서 살려고 그러면 응. 첫째로 응. 자기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아 생각을 해요. 음, 마음을 내가 조금 넓게 펴고 다가가면 그렇지, 그렇지. 제주도 분들도 얼마든지 따뜻하고 이렇게 하는데 맞아. 어 자꾸 그니까 육지에서 살던 게 육지는 응. 아무래도 이렇게 사는 게 각박하잖아요. 맞아, 맞아. 어. 근데 그래서 마음을 열지 못하니까 정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저는 여기 20년 동안 살면서 음. 제주도 분들하고 이렇게. 잘안 부딪혀봤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왜냐면 음식 김치 하나를 해도 아, 같이 아. 나눠서 조금씩 갖다 드리고. 오케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에가 지금 호박, 오이 응. 막 이런 걸 주민들이 응. 막 따서 갖다 놔요. 맞아. 응. 아. 제주도 도민들은 누구나가 다 마음이 오케이. 따뜻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주도 지방이. 지역민과. 서로 마음을 어, 열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제주에 정착하려면 1번 교회에 나가라 그러셨거든요. 네, 지금도 이해하세요? 나가... 네. <웃음> 교회나 불교나 뭐 어떤 단체에 가입을 아, 예. 해서 예, 예. 하는 게 가장 쉬워요. 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단체를 가입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김용민 대표님 부동산 전문가시잖아요 네, 제가 네. 아까 얼핏 서귀포의 아파트 값을 한번 알아보니까 저 이마트 옆에 한 서류평짜리가 4억에서 6억이로 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20억짜리도 있어요 20억짜리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웃음> 외지에서 오려면 네. 주거를 주거. 아파트를 이렇게 매입이나 임대차로 들어가야 될까 아니면 어디 뭐 주택을 어디 알아봐야 될까 이 주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까지는 여기 그 신내리 같은 경우에도 예, 어, 예.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예. 그쪽 동에다가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요, 예예, 예. 1년 동안은 정착할 동안 거의 무료이다시피 집을 빌려주는 시스템이 되있고요. 어아 그런 게 있어요? 어 그리고 그러니까 정착시키기 위해서 음. 각 도마다 다르지만 각 지역마다 다 달라요 예, 전주 예, 예, 안에서도. 다른데 고쪽 시청이나 예, 예. 어 업사무소 같은데 문의를 하면 예, 예. 친절하게 도와주실 아, 거고요. 그렇구나. 그 아파트나 이런데 사는 것도 편리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예. 여기 농가주택 같은 게 많이 나와 있는 데가 아, 좀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아. 아, 부동산, 맞아, 부동산 전문가이시잖아. 맞아, 저 알아요. 그래서 물어보지. 어, 그래서 같이 하고 있어요. 어, 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어, 오시면 도움이 필요하면 김형무 사장 찾아가면 되고 어, 1억 정도 가지고 가장 야 요즘 이거 하면 돈될 텐데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자기 가게가 아니면 잘 되면 음. 많이 어, 쫓아내요. 아, 주인이 그렇구나. 한다고 맞아 그리고 제주도는 연세잖아 연세. 네네 연세라서 아. 어 요즘에는 광, 그러니까 보통은 다 이, 이런 농수산도 제주도 민들이 하는 줄 아는데, 맞아. 육지에서 이주해 갖고 오신 분들이 훨씬 장사도 잘하고, 맞아. 친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속, 마음은 따뜻한데 제주도 점민들이좀 투박해요. 제주도는 어차피 사업한 다음에 1500만 관광객 대상으로 네네. 먹거리, 바... 놀거리, 살거리, 어... 뭐 즐길거리 그... 이런 네네, 거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해야 되고요. 그렇죠. 여기서 뭐 식당이나 도민상대로 장사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다른 건 몰라도 하견지연 어. 이런 게 괜당 문화라고 해가지고 맞아 굉장히 그런 게 팽배해서 육지 사람들이 투직. 게막뒤집고 들어올 틈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 사는 세계니까 아. 조금만 자기가 배풀고 마음을 따뜻하게 쓰면 맞아. 어느 어느 세상에서나 똑같아요. 맞아. 그래 20년 만에 차량 하나로 건물 주님이 되기까지의 가장 큰 비결은 뭔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산 거예요. <웃음> <웃음> 보통 사람들이 땅을 살 때는 각지고 예쁜 땅을 고르는데. 맞아. 어. 어, 이렇게 그 자기 용도에 맞게 못난 땅을 사서 예쁘게 가꿔야 돼요. 맞아, 중요한 얘기다. 못난 네네. 땅을 사서 예쁘게. 예쁘게 자기 저기. 여기도 지금 어. 하우스만큼 푹 꺼지고 했던 맞아. 걸 지금 다 메꾼 거예요. 야 아니 근데 이게 원래 돼지는 아니었을까? 원래 대지였어요? 아 밀간밭 아, 밀간 그러니까 전을 대지로 용도변경 한경우나 네, 용도변경 하는 데는 돈이 얼마 안들어 들어가고 음. 야 그리고 맹지가 아니고 이렇게 도로변이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도로변인데 사람들이 땅을 볼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 이게 지금 방풍랑으로 가려져 있는 서땅 아 자체가 안 보이는 제주도에는 그렇게 숨은 땅이 많아요 아. 자 마지막으로 우리 창업통 tv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제주 20년 차 입장에서 제주는 그래도 나에게 있어서 야 나는 제주는 이래서 앞으로 뼈를 묻으려고요 이런 얘기 한번만 마지막 제주도는요 예. 따뜻하고요 봄에는 산에 가면 돈이 널려 있어요 고사리 끊어서 아... 가을에는 바다에 가면 문어가 나아보라고 어... 기다리고 있어요. 상가, 바다. <웃음> 상가 바다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아직은 오염이... <웃음> 그래도 <데가> 청정이니까. 없어서. <웃음> 아무튼 우리 제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일단은 우리 김용미 사장님의 명품농원이 매장에 오셔서 언제든지 오세요. 아 어, 그렇죠. 어? 한번 이잘들러다주고 받으시면. 네, 제가 사회... 가실... 네,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냥 벌꿀은 항상 차게 먹어야 되고. 네. 오, 그래서 25,000원, 넌 2만 2만 5 원짜리를 오래 놔두면 이런 색깔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벌집 형태로 이렇게 토굴에다가 숙성을 시키는. 아, 그렇죠. 그래.